살아있는 것은 늘 새롭다. 물에는 고정된 모습이 없다. 둥근 그릇에 담기면 둥근 모습을 하고 모난 그릇에 담기면 모난 모습을 한다. 뿐만 아니라 뜨거운 곳에서는 증기로 되고 차가운 곳에서는 얼음이 된다. 이렇듯 물에는 자기 고집이 없다.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남의 뜻에 따른다. 살아있는 물은 멈추지 않고 늘 흐른다. 강물은 항상 그곳에서 그렇게 흐른다. 같은 물이면서도 늘 새롭다. 오늘 흐르는 강물은 같은 강물이지만 어제의 강물은 아니다. 강물은 이렇듯 늘 새롭다. 오늘의 나는 어제의 나와 거죽은 비슷하지만 실제는 아니다. 오늘의 나는 새로운 나다. 살아있는 것은 이와 같이 늘 새롭다. 나모 나무처럼 아무 욕심 없이 묵묵히 서서 새싹을 틔우고 잎을 펼치고 열매를 맺고 그러다가 때가 오면 홀홀 벗어버리고 빈 몸으로 겨울 하늘 아래 당당하게 서있는 나무 새들이 날아와 팔이나 품에 안기어도 그저 무심할 수 있고 폭풍우가 휘몰아쳐 가지 하나쯤 꺾이어도 끄떡없는 요지부동 곁에서 꽃을 피우는 화목이 있어 나비와 벌들이 찾아가는 것을 올지라도 시샘할 줄 모르는 의연하고 담담한 나무 한여름이면 발치에 서늘한 그늘을 드리워 지나가는 나그네들을 쉬어가게 하면서도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는 음덕을 지닌, 나무.